내가 내 바깥에 있는 상황을 바꾸으로써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행복해지러 간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하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행위중독.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o 에서 b e 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은 열심히 해야지만 성취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행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라 것을 느끼고 감상할 뿐인데 놀라운 도약이 일어난단 말입니다.